오빠 내일 목욕해야 되는데? 어? 아 내일 목욕해야 돼요. 목욕. 목욕해야 돼요. 아, 목욕해야 돼요. 지금 안 하고 내일 학거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안녕 아 좋다고 좋아? 어? 좀 편해졌어? 응? 응. 응? 응. 응? <웃음> <웃음>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다 했어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뽀송해요 페퍼 뽀송해요